아, 우리가 한번더 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거는 늘 목사님들이 다한 번씩 아니라 매주 믿음 당신은 믿,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또 믿음이 또 어떻게 행해야 믿음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늘 질문 받고 또 답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 속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속 사람에게 물어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하고 물을 때는 제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는데 주님 제가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어떤 모양으로, 체면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되니까 하는 겁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가 주님 앞에 저녁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기도밖에 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 기도하고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받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 전번처럼 하나님 저를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앞에 말이 나갔는데 뒤에 맞춰주는 말에 대한 단어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아 하나님 더 많이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다라는 그, 어, 어, 그것이 어떤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일어나는 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믿음의 실체 그, 우리 그 주보에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한몇년 전에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이 믿음에 대해서 발췌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있는 사람 있고 전혀 없는 사람이 있으면서 있는 척하고 지나가고 체면 때문에 덮고 넘어갈 수도 이거 직분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도 있고 장로님들에게도 있고 근데 그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한 가지 볼수 있는 건 뭐냐 면 그분이 행암이 따라 믿음대로 행암이 따르다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야구보소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행암으로, 너희의 믿음이 행암으로 믿음을 얻고 믿음이 너희를 행암으로 한다. 야구보소 2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야구보서 2장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믿음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히브리스에서 간략하게 바울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다음 믿음이 뭐냐? 믿음의 실체는 뭐냐? 실상과 증거입니다. 두 가지 단어가 딱. 그럼 실상은 뭐냐?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실상입니다. 사실, 실상. 실상은 사실인데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로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실체는, 실체는 사실. 내가 행암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행암이 된 것은 그 믿음에 대한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실체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증거로 내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풍성한 언혜를 증가할 것이고 성령의 언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적인 것만 믿음의 실체를 인간적으로 배려하면서 그거를 지식적으로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실체만 증가한다. 그러는 확실히 믿는 사람은 증거가 뚜렷합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증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믿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해 가지고 증거를 갖고 있는 자만이 진실하게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스 1장 11장 1절의 말씀을 그러면 6장으로 가서 한번더 봅시다. <웃음> <믿음이> <웃음> 확실히 1절 말씀에다가 6절 말씀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웃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첫절, 첫구절에 나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세계의 세계의 믿음에 대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말에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믿는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은뭐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지 안 그러면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인지 아리송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예수님 그림자만 보게 되는데 어째 예수님은 이, 이 마태복음을 제가 완전히 수십도 더 독파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 사랑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셨다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리송합니다. 계셨습니까?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그 십자가에 졌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싱그, 아니, 떠올라요. 어린 것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싱그, 신의 앞에서 웃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살아나서 히브리서까지 신약을 다 떼고 히브리스에 넘어갔을 때에 내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어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한자도 틀리지 않고 역사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1.1도 틀림이 없다. 그랬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은 세상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마주칠 때는 무슨 믿음을 봅니까? 인간적인 믿음. 당신 나 신뢰해? 그러면, 내가돈 얼마 빌려줘?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당신, 나, 내가 당신을 신뢰하니까 친구 할수 있어.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믿음도 통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있어서 인간적인 믿음. 그 다음에,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 그것은, 학식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더 차원이 달라서 신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신뢰를 가진 인간관계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없으면 언젠가는 이것이 계산이 안 맞으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깨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를 했는데 이익이 안 맞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못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그 사람하고 갈라지게 돼. 그럼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그것도 임시적으로 들어왔지만은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가 통하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이루면은 신뢰가 되고 그래서 그 위에 사어져 가는 인간 관계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확실히 합시다. 이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 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뭘로 하십니까? 하나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부어 넣습니다. 이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 아메바로 인해 갖고는 뭐, 어, 그렇게 변화, 변화가 됐다는 것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전, 과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걸작품인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가장 아름답게 지어서 베필러 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느냐? 사탄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고 난 다음에 그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쓰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세대가 지나가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속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옥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희 죄를. 아담이 지은 죄는 속해 주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럼 그거를 믿어야 한다.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믿지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을 믿을, 믿을 수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셔서 우리 아담으로서부터 온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속죄물로 주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사탄 속에 속하는 겁니다. 영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는 악령. 이 세상에 지배하는 건두 가지 영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믿으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렸었습니까? 믿,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디 나갑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실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지요. 신자가 아니야. 나 자식이 너희 자식을 봐라. 부모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뜯어 다니면서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대화 없는 자녀를 너는 네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돌아와서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때에 비로소 그 자녀는 실제적인 자녀가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한 가지 길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뭐 기도로 유사 역으로 말만서 뭐 길게 뭐 증언 부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깐 오늘 있었던 일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나 오늘 이런 실수를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하나 나의 영역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죠? 안 믿으면 그건 거는그 신앙이 아니고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두 가지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부모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엄마 아버지를 효도할 수 있고 마음과 이런 것들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씩 둘씩 쌓여질 때에 내자녀요 내가 그 아들을 볼때 낳은 것이 기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것이 기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순절인데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밖에 없었던 그 죄를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가 계시는 것까지도 창세기를 믿고 요한계시록도 믿고 그가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으면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뭐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마다 그 받은 자는 반드시 뭐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더 나아가서 주님하고 한 번만 외쳐도 그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죠?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는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엄청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요만큼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곡조 하나 틀리죠. 그 무슨, 그 내가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천상의 말을 하네. 천상의 곡을 부르는데, 크 <웃음> 커지는데, 위로부터 오색 찬량한 빛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거를 응답하더라. 제가 그걸 보고, 하, 하나님, 찬양하는 죄를 가장 기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루시엘이 뭐 했습니까? 루시엘이 세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는 미가엘,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루시엘. 세 개의 천사, 천사장인데 하나는 전쟁하는, 미가엘은 전쟁하는 거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천사장이고 루시엘은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찬양을 잘하는 하나님의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끌고 는 지상 공중근세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이 두 개의 사, 사, 세상이 된 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는 악령의 역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이 악령이 그의 마음을 잡더,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니면은 천국 가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은 지가 들어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믿는 자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악령들의 지심이야. 하나님의 천사 천사들은 그걸 못하게 우리 곁에 늘 시중하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심령 안에서 계속 그 근심하는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우리 사모님 보면은. 그 피아노 반주 탁 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치는 피아노 반주하고 좀 달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게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뭐그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느낌을 줄수 있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맛. 기의 생각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 확실한 말씀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 미래형 아닙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령형입니다. 너희가 믿어라! 안 믿는 것은 그것은 내가 날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쁘신 뜻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폭소,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항상 기뻐하라. 지난주, 지난달에 설교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슬퍼서 울다가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위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갑자기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 한분그 하나님을 찾으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또 모든 흔클어진 일을 바로잡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 우리에게 할수 있는 분량만큼 걸어 나가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예수님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은 그때는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할 것입니까? 지옥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너는 세상에 나가면 은 전도해서 내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에 주님이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지옥은요, 감히 갈 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 오래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그거, 기히여이어야 됩니다. 저렇게 늙어갖고 힘없어도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네. 예수님 안 믿으면 되도록이면은 한날이라도 어, 더 모아서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늦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믿어라, 믿어라. 믿으면 천국이 약속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 오늘 이 사진절을 맞이해서 이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확실히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너는 세상에 나가면 은그네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지옥에 들어오지 말게 해라. 그것은 주님의 애절한 애절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제일, 그 다음에 전도하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몸이 약해서 못 나가면 기도라도 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면 오늘 어떤 사람들을 붙여줘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까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의 귀한큰 믿음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